저기요 님들? 저버리고 파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웃음> 살려 살려 살려 이게 일단 템 먹고 살려 템 먹고 살려 오케이 안돼 왼쪽 다끝 Mr. Brother. I hello.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 좋다, 좋다. 네, 반가워요. 어디 갈까요? 님, 님 마음속으로 가요. 어허, <웃음> 아, 아, 아, 아, 아, 우리 하틴 갑시다, 하틴. 아, 오케이. 하틴 괜찮으십니까? 하틴. 제가 지금 전판 치킨 먹어 너무 신나거든요. 이 텐션을 유지해서 갈게요. 오! 어때 배그들 잘하십니까? 아유, 안녕 두판 여기서 0킬이에요 아 왜? 왜 그래? <웃음> <내려갈게요>.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확인 날씨 좀 춥지 않아요? 아닌가? 덥나? 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좀..잠만잠만잠만 1분이요 방에 신분을 가 <웃음> <웃음> 어, 비행기 잘 못봤어 아니 난 비행기 어. 잘 못봤어 어. 거리, 거리 가요 코리 거리. 거리 갑시다 바꿔 바꿔 난 비행기 거리 위로. 잘 못봤어 아, 일본, 일본이 그님가기 싫어 가지고 일본내렸네 아, 일본 유튜브가 유, 유튜브가 감사드리고요, 어? 일본님. 좋고. 예. 게리 없어요. 리얼리? 누가 없대? 누가 없대? 내, 내 집으로 있잖아. 지금 내집이 있잖아. 어? 뭐 없는데? 있어? <웃음> 내 집에 하나. 아, 오케이. 있다고? 잠깐. 이번. 일본님 저기. 풀어 할게요. 이번님이에요 2번 2번님한테 있다고? 3번, 3번 3번 노번핑 하나. 아, 아니요. 밥번핑 하나. 2번님한테 있어요. 아, 저한테 없어요. 3번님한테 있다는데. 어,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핑, 핑멀 있잖아. 3번 핑 해야 하나? 아, 심장 좋요나 3번 핑 달라고. 해야 하나? 이 <웃음> 어, 3번님한테 있다고. 아, 심이 필요해요. 오케이, 관종 확인했고요. 하고 리 오케이. 유튜버가 관종 아닌가? 어? 아, 난 맞아. 특급 관종 <웃음> 난 특급 관종이지 아, 욕하면 이제 그거예요? 네. 저격? 오케이. 욕하면 삐삐 처리 해드려요, 아, 욕하면 화기. 오케이 라나? <웃음> 아니 <웃음> 라르 라르 가나다라르 라 아, 삐 어디 갔나 아니, 발음이요 되게 정확한 현대 인이쓰는 표준어 발음인데 진짜네 라르 짜도 있으니까? 아, 진짜지. 야, 400명. 오. 오. GS 1 3 0배님해 주시면 이제 400 401명이네. 오케이. 확인. 에, 아, 실수. 오케이. 어, 지키면 지킬 구독자님 최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자님. 400 필요하신가요? 야, 야. 아, 오케이. 아, 저 필요해요. 아, 드리러 갑니다. 네. 돕고 사는 사회니까 아닙니 그러니까 아, 구독자에게 <웃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집사인데, 집사. 아, 오케이 오케이. 필요한 거뭐 있으신가요? 오케이. 오케이. 1렙 가방 필요함. 또물한 <웃음> 그거 물... 그거 산폭도 필요해요. 그거 물한 산폭도 필요해요. 그거 물한 산폭도 필요해요. <웃음> 오. 어. 어? 브라 브라 어? 브라더. help help. 어딨어, 어딨어. 이 부스스, 이 암살자 새끼. 아, 저 능선에 있, 저, 저위 자리에 있네. 아, 다 도망가야겠어. 조저, 조저 딸이. 어, 헛 아,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여기요 님들. 저버리고 파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라 아, 공수 오케이, 오케이. <웃음> 뭐야? 아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있어 만다 헐리 뒤로 뒤로 거기 있만 거기 있만 일로 와 일로 와 으으 여기 아니 아냐 아유 이번이 그.. 안돼이번이그 위에 있어 하기절어 일로 와사분사저 내가 살리러 가 양서아 1번이 나 같은데? 이제 사분님 와야지 살리러 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에 왼쪽위에 있다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어디갔어? 총맞는거 아니겠지? 렉스 설마, 설마. 아, 어, 어, 야안돼이발하야 반대편에 있어요 야! Holy shit! <웃음> 존나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지금. 더 <웃음> 켜. 존나 참맞았어 지금. 존나 무서워 지금. 좋았다. 눕는 거 좋았다 지금. <웃음> <웃음>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랬는데 득갑. 아. 똥만 먹었네. 나 일킬했구나. <웃음> 아, 나 일킬했네. 어. 아, 어. 안녕하세요. 안 네. 어, 이름 아이디가 아디오스예요. 아디오스. 제가 최근에 올린요. 제가 올린 최근에 올린 영상. 0061. 아, 오케이. 오월 오월 <웃음> 6일인가요 정확 정확해야죠. 그럼요. 아, 오케이. <웃음> 어... 어디가? 그럼 내가 찍어. 오케이. 어 저기? 어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좋지 못한.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어디가? 아, 쌍매가쌈미가 <웃음> 아, 아, 가까운 삽입 데가 좋아. 아 저기는 쌈 아, 겁나, 겁나 멀리 가네. <웃음> 알았어요. 아니 저거 혼자 가. 이분 위험하 아디우스 위험하신 분이야. <웃음> 아니. 여기... 어, 아도안 찍길래, 안 찍길래 찍을 거지 <웃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저기는 시이갈수 없지 갑시다 갑시다 저기는 넷시 가면 혼자 나온다는 소문이던데 <웃음> 아 우선 아, 한팀 <웃음> 우리 일, 1번님이 <웃음> 초고수라 괜찮아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2팀 가네요 바람 붙어요 안돼 아 1번님이 고수라매 네요. 붙어요 네람 붙어요 바람, 바람 붙어요 바람. <웃음> 헬프 어디가? 이번에기 있다! 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살려봐, 살려봐, 살려봐! 야여기있잖아 뭐, 뭐, 뭐, 뭐, 야, 야, 아. 어, 야저 저 건너편! 야저일로일로오일로일로오라고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니! 저, 네, 머리가 1층 들어왔다. 1층 들어왔어. 들어왔다고요? 그래. 우리 5집 1층 들어왔어. 올라온다 어나이스아 <놀람> 나이스. 나이스 좋은 오빠 이어요 그대는 오빠라. 좋은 어 음? 헬프 헬프 헬프 아, 오케이, 끝. 어. 나이스 37. 살려 살려 살려 이게 팀원이지. 일단 템 먹고 살려 템 먹고 살려 오케이 돈다 돈다 돈다 잡았으! 아, 네, 네, 네. 해안가요 내가 왔다 맨날 아, 조심해야 돼요 여기 부서 봐봐 봐봐 봐봐 땡목 <웃음> 씹 <땜복 씻자. 웃음> 이럴 줄 알았어 다급번 봐봐 조심해 거기 가지마요 조심 아 안돼 1번님 이거...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야 네? 아, 눌러? 몰라, 고뭐 혼자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주길래 아, 오케이 <웃음> 아, 어, <웃음> 오케이 어, 좋은, 좋았구요 아, 나 진짜 어쩐지 아무도 대답 안 해주더라 아,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우리 올라가서 오른쪽 보자 오른쪽 앞에 치쿠리탄가 보는데? 확확확 Holy shit. 다끝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 유하 요네 구독 한번 해줄래요? 어. 유튜브 라르 구독과 좋아요는 큰 사랑과 힘이 됩니다 라르요? <웃음>